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5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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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것 중에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르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질, 그 그릇을 그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것이요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말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내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되게 지되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라 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함이 어떻게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부정하며 그 사체에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사체는 부정하고 네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기는 길진승승에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육지악어, 사막도마뱀, 카멜레온 등이 부정하며 이 사체 또한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부정함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동물을 만지거나 또 먹거나 또는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이 부정함이 흘러가 부정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에나 자루나 그릇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해지며 그 그릇, 그릇에 담겨있는 물건까지 부정해지므로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것이 먹을만한 촉촉한 식물이든 마실 것이든 모두 부정해지며 물건 위에 사체가 떨어져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땅에 기는 동물은 배로 밀고 다니는 짐승이나 내발로 네 걷는 것 또는 여러 발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고 이런 짐승들 때문에 부정하거나 스스로 더럽혀 가증스럽게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물건을 정해놓은 의식을 행하면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정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기다리거나 옷을 빠는 의식, 그리고 그릇의 경우에는 물에 담그거나 깨뜨리는 행위를 통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나 사체가 떨어져도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거나 가증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러 법을 예를 들어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어떨 때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하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은 잘못 드려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법 이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실수로 부정하게 하는 음식을 먹거나 부정해, 부정하게 하는 물건 동물을 만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몸에 익혀서 딱 보면 이것은 정결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럴 땐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지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습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승교사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아주 세분의, 세분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도 플라스틱, 비닐, 병, 캔등 아주 복잡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배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분리를 해서 버려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당시에도 어머니를 도와서 분리수거를 했지만 할 때마다 경비아씨한테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딱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한 것이죠.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음식법이나 제사법, 절기 등을 아주 잘 알고 이미 그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지속적인 방,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부정하게 되고 가증하게 되고 또정결례를 통해 정결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이러한 법을 의식하려고 노력함으로 그들의 삶에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습관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원래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의 삶 가운데 자리잡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룩한 삶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나의 삶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자리잡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 거룩한 거룩함이 내 삶에 물들어오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옷을 염료에 여러 번 담궈서 서서히 물을 들이듯이 우리의 삶도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제안이나 할수 있으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구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별이 되는 삶은 어디로부터 구별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인끼리 따로 삶을 영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섞이지 말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끼리만 그리스도인 교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기본상식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 땅에서 기준으로 삼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세상 정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씀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정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의식이나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과 거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결하니 너도 정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게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거룩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노력하거나 어떠한 의식이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거룩하신 오직 한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여 그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초청하시며 시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거룩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거실에 계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을 가득 부어주시도록 요청드립시다. 사무실에 계신다면 그 사무실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계십니까? 운전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실 가운데 또 자동차 실내에 충만하게 임지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흘러 열반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거룩함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함이 나의 삶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이 공간 사무실, 집 학교를 충만하게 지금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이 당신의 크심이 당신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 나의 모든 삶을 위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